기다릴게 15분. 네 피나고 싶죠. 안되면은 빨리 와라. 어. 프라이즈실패가 어, 무서워. 이게 무서워. 잠깐만. 야 무서워. 어머. 우와! 자. 생축합니다. 이거 괜찮아. 어, 다음은 세축. 오, 다니. 다니, 이거 다사야 이게 뭐냐면 맥북입니다 맥북을 그냥 사고 싶다는 생각만 해봤지 정말 사려면은 저금통장을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 돈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통장을 진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이걸 샀어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무겁다. 뭐지? 세상에. t 맞춰서 해 예전에. 브인이라는 쇼핑몰에서 무선 침구청소기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본가에도 이런 침구청소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자취 시작하고서도 사고 싶었는데 마침 이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시노링크 라는 브랜드의 사와디캅 무선유비 진동 침구청소기 입니다 아까 소리가 컸던게 이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진동 기능이 있는 거여 가지고 이물질을 이불에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거를 흡입해주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여기 UV 램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외선으로 살균을 해주는 건데 자외선이다 보니까 눈에 보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5cm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h e k my s i e <웃음> Yeah, r e n 영어 들으면 힘들어 한다고. 그래, 그래서 다 높이 음. 아, 6시 1시 이러 6시 1시 지 어, 한번 딱딱 이렇게 딱딱 딱. 아, 그렇게 좋아요. 오케이. 오, 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 계란 두 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무서워서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근데 미루면 미룰수록 더 무섭겠죠? 이거랑 이거 먹을 거예요 맛집이 너무 구리다 근데 가사 진짜 없어 요 가지 말라고 밖에 없어 <웃음>